분리됩니다. 혹시 네.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는 건어떠세각이요저 미친 짓이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생각해서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요? 눈치 아니에요. 게임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100%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아태입니다. 오늘은 아주 리플의 민준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돔입니다. 유진이에요. 조두에요자 오늘은 이렇게, 왜 이렇게 뭐였냐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일 하겠죠? 일 하러 가주 h r i s t m a s c h r i s t m 친구들이랑 i c 방 음. 약속 s t m a s c h 새모 s t 서 불러가지고 어디 t m 고민 중 h r i s 아 m a s c h r i s t 이 a s 아 h r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m a 뭔번 그 고민을 좀 해결해 주는 게어떻겠느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좀 솔직하게 아, 오케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네. 크리스마스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네. 네. 있어요? 저는 청계천 걷기, 클럽 가기. 남자친구랑 음. 갈데가 없고 호텔도 예약 못했어서 청계천을 가서 걷자. 그래서 청계천을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집 근처에서 밥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은근 크리스마스에 청계천에 네. 그다 달려 있어요. 맞아요 알 음, 조명이 엄청 삐까뻔쩍하게 달아서 진짜 조명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미쳤어요 음. 사람도 근데 그만큼 많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막 전전 여친이랑 사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쵸. 음. 네 그리고 클럽도 갔어요 사람이 어차피 많으니까 이건 즐기자 해가지고 항상 다 숙박 업소를 예약을 못해서 저는 숙박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랑 막 보냈다란 딱히 뭐 그런 기억은 없고요 여자친구들이랑 많이 보냈었고 예전에 만났던 친구는 자기 친구랑 영화 본다고 음. 안 만났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낸 적이 없네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어, 없는 거겠죠? 음. 주연이는? 그냥 집에서 뭐 만들거나 이러면서 보낸 적 있고요. 밖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말고는 쇼핑몰 같은 데 갔던 적도 음.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 입장으로서 궁금한 게 이거죠. 내가 뭘 해줘야 좋아할까? 음. 좋았던 경험이나 좋을 것 같은 거지. 뭐더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밖에도 나가 보고 안에도 틀어 박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안에 틀어 박혀 있는 게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음. 그런 빨간 날에는 밖에 나가면 너무 치여 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천탕 있는 펜션이 떡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찾더라고요. 1 2월 거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한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온천탕 있는 펜션 가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음, 프라이빗시하게 음. 노는 거지. 음. 저는 펜션 가는 거 자체는 좋은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갔다 오는 건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음. 차 진짜 엄청 막힐 어, 거예요. 아, 맞아, 그러네. 차 엄청 막힐 어. 거예요. 가려면서 다 2박 3일 이렇게 가는 음. 건 괜찮거든요. 하루 갔다 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을 무조건 빌려야 좀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안에 있는 걸 좋아해서 음. 크리스마스 때는 웨이팅도 심하고 음. 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안니요 음. 그래서 둘이 있는 공간 안들어요 음. 사람들한테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둘만 있고 싶은데 막 사람들한테 이리 저리고 저리, 저리 치우고 쇼핑 같은데 가면은 쇼핑 하는데 막열 시십 음. 시간 기다려야 되고 막 엄청 사람 많은데 거 언제 다 고르냐. 실 연결해서 다녀야 돼요. 맞아요 맞아. 어, 네. 어, 길어요. 어, 근데 이렇게 손 잡아 이렇게 손 잡았다가 다른 음. 여자 손이고 뭐, 막 다른 남자 손이. 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분리됩니다. 혹시 네.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는 건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저 미친 짓이라는 생각 아 해요. 근데 이렇게 네. 생각해서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요? 눈치게임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100% 있어요. 아유, 아기들 진짜 많아요. 절대 안 돼요. 아기들은 딸간날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오거든요. 큰일 나요. 아전 개인적으로 에버랜드 또 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그 2회 날짜아 그건, 그건 그렇잖아요. 에버랜드 아, 잘해놨어요. 그. 감성 있더라고. 그 전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인 척 하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다.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숙소 같은 걸 잡기 어려우신 분들 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그게 날 일찍 안 되었나거나 그렇게 하면 은 어떻게 할까요? 낮에만 볼수 있어. 그럼 아, 낮에 잘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주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추천합니다. 공유 주방 보통 3시간? 연장하면 4시간인데 거기서 그냥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하하하하 면서 요리하고 같이 와인 하나 까놓고 먹고 빠이빠이 하면 돼요. 아 얼마 안 하거든요. 음. 아니면 공방 가는 것도 추천. 괜찮네요. 어, 공방. 캔들이나 뭐 비누나 이런 거 만드는 음. 그럼 좀좀 이상적인 데이트는 이런 거겠네요. 이제 점심 저녁 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점심하고 저녁을 다 예약을 해놔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야근 다 해놓고 그 사이에 공방 가서 한번 놀고. 응, 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숙소. 다소 프라이빗하게 노는 게 가장 어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너무 잘다 네.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집도 좋지만 이제 밖에 북적북적한 그런 느낌의 설레임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레임도 느끼고 같이 함께 둘이 이제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음. 그리고 또 이게 또 기념일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감성에 저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는 좀 집보다는 좀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음. 있,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이 있는 게 나는 학생이고 음. 아직 그런 공간을 대여하기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화카페를 가는 거죠 놀숲 같은 데 가는 음. 거겠요 네. 만화카페도 되게 프라이빗하게다 음. 막혀 있거든요 요즘에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드게임도 할수 있고 음. 조용조용히 할수 있고 뭐 해서 음. 만화카페도 나쁘지 않고 보드게임방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저 내복 세개 입고 밖에 산책하세요 저? 내복 세개 정도 입으면 따뜻해요 음.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카페 투어를 했었어요. 네. 카페 투어. 카페 그 거리에 보면 갔다가. 전부 다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2시간 있다가 아밥 먹고 다른 카페 가서 2시간 있다가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네. 뭐 그러면 한 5만 원 나오거든요. 아 5만 원정하네 음. 괜찮게 놀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랬어요. 요즘 음. 숙소 아무거나 빼도 10만 원이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싫다 라는 게 있을까요? 이건 절대 싫다. 모텔 모텔 은다 싫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좀 적당한 가격의 모텔들은 다 별로예요 크리스마스 때어 이거 굉장히 저렴한데 여기 가자 하는 모텔들은 다 별로예요 사랑이 에어비앤비 근데 에어비앤비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는 모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 맞아요 저, 저, 또 이건 싫다 크리스마스날 명동 가기 와와 <웃음> 이거는 진짜 이거 인정합니다 명.. 그러니까 명소 가기 싫어요 명동 홍대 명동에 그거 있지 않아? 무슨 큰 나무에서 거기서 뽀뽀하는 거? 스타 어, 어. 어. 그것 때문에 명동을 가는 게더 어. 상징적이었잖아 요즘 안 한다 하던데 맞아 요즘은 다뭐 아, 타지 않을까? 옛날 전부다안 한대 아 그래? 음.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그거 했던거 기억나요? 솔로 대첩? 아 어. 맞아요 그쵸 솔로 대첩 기억나세요? 음. 엄청 옛날인데 솔로 대첩이라고 솔로이신 분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거기 여자가 한 3%? 아 진짜로? 아. 남자가 97%? 9 0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사람 만드는 데 싫고 원래는 저렴한 모텔인데 크리스마스 특수로 인해서 좀 비싼 호텔 잡을 바 아니면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게낫다그 정도로 다른 데 바로 먹던 거. 같아 아, 그래서 어. 좀 프라이베이트한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리네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이걸 또 고민하세요 크리스마스에 어디 봐야 되나? 아 평소처럼 입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꾸며야 되나? 음. 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과하게 반짝반짝하게 오면 싫을 것 같고 그냥 한두개 포인트 정도는 귀여것 같아요. 저 평소에서 조금 신경 쓰는 느낌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완전 많이 신경 쓰면 음. 아. 정장이라던가. 어, 어, 저 정장 안 극혐. 아, 전저처럼만 입었으면 좋겠어요. 전 아. 트레이닝복도 괜찮아요. 슬리퍼만 아니면 됩니다. 아. 원래 남자 친구라면 여자 친구 취향이 뭔지 알잖아요. 그쵸, 맞아요, 알죠. 그럼 그렇게 입고 여자 친구가 아니라 썸타한 사인데 이 만난다 이러면은. 땅이 꾸미는 게 뭐는 그 정도 성의만 보여 주면은 응. 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응. 근데 간단하지 않나요? 핵심 주제가. 응. 응. 아, 이것만 지키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성의만 잘 보여 주면 돼요. 음.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가져보고. 난 너에게 집중하고 신경 쓴다. 그런 걸 응. 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해 면 좋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다 전략입니다. 전략. 응. 내가 너 신경 써주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응. 맞아.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음. 이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응. 도움이 됐나요? 좀 됐을 거 같아요. 집에 보통 많이 보내니까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똑같은 집데이트를 막 풍선 꾸미고 커플 잠옷 입어서 사진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좋은 추억이 될거 아, 같아. 거기에 캐럴까지 탁 아, 튼다. 음. 죽어? 죽어 그냥 죽어 보자는 사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움셨죠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잘 지내려고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옆에 예쁜 여성분과 남성분과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보내요 와 좋아요 우리 도 집으로 가잖아나요 아니요 아니요 할게요 할게